옳지 너 자꾸 왜내 머리냠새.. 야내머리냄새봐 방금 들었어? 제 하나도 목 던지 화내도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준양가얘 들려? 화내는 거? 응 하늘에 화내, 화는 나는데 먹고는 씹어? 맛있어? 꼼치한테 네. 뽀뽀하는 방법은 이게 간단해요 이렇게. 자, 싹은 고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뽕! 부탁이에요 그냥 꼼치한테 뽀뽀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꼼치는 성격이 더럽고 NOPE 화내기 때문에 이렇게 뽀뽀를 안되고 아, 우리 가기분을 좋게 만들어준 다음에 빨리 이렇게 뽀뽀려 해야 돼요 n o p 탱 n o e n o p e 어그 누야 그 cat I fighting a 어, c a t cat냥냥냥냥냥냥 okay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여기 피좀 묻은 거 보여요 여기 이렇게 긋고 여기가 여기쯤에 지금 카메라서안 보이는데 이렇게 살짝 긁어서 이렇게 부어 오른 거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물렸단 말이야 여기를? 여기를 물리면서 여기를 할았어 물면서 여기를 할했대 아, 물면서 여기를 핥혔어 그 뭔지 알아? 앙! 렇게한 거? 내가 저 가, 가서 좋다고 안 왔다가 지금 17대 1로 싸웠나요? 아니 저희 집 고양이 네. 키우는 고양이긴 한데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키우는. 아 <웃음> 싫어. 오볼오볼 <웃음> 한번 뭐, 뭐, 뭐, 뭐, 해보고. 아. <웃음> 죽음. y a h Ha ha ha.